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오는 3월 3일 새벽 4시경 신규 영웅 오리사가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었던 신규 영웅이 갑자기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오리사의 스토리 설명에는 둠피스트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과연 둠피스트 실체는 무엇일까요? 2017년 3월 3일 사람들의 예상과는 약간 맞지않은 영웅인 오리사가 공개되었습니다. 일전에 전해졌던 루머에 따르면 신규 영웅은 앙코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족보행을 하는 여성형 옴닉이라고 알려졌었죠. 뭐 사족보행을 하는 옴닉까진 맞은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오리사가 공개되면서 함께 스토리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오리사는 원래 5월 1 4 이디나라는 옴닉사태 당시에 바스티온처럼 인류를 상대로 사용되었던 전투형 옴닉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거대한 옴니움에서 생산되었다가 옴닉사태가 끝나자 다른 옴닉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옴닉사태가 종결된지 20년 후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허나 옴닉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유도시 눈바니는 항상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바니를 수호하기 위해서 OR14를 최신 버전으로 개조하여 OR15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은 짧게나마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거나 눈바니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수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눈바니의 공항에서 둠피스트의 공격이 있었고 OR15는 둠피스트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OR15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한 도시행정부는 OR15 프로젝트를 중지하였으며 남아있는 재고들은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때 RO15를 구매한 사람 중에는 에피올라델라가 있었죠 남들은 둠피스트에게 처참하게 당한 OR15를 보고 사람들은 더는 쓸모없다고 느꼈지만 에피는 OR15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았죠 당시에 에피는 11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서 아다위 재단의 영재지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런 에피는 부모님의 허락과 지원을 받은 후5 r 1 5를 개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둠피스덱에 무너진 5 r 1 5지만 아직 눈바니를 소호해야할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에피는 여기저기서 존재하는 개조에 필요한 부품을 이용하여 개조하였고 자신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한 인격 코어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OR15라는 이름 대신 오리사 라는 이름을 주었죠. 이렇게 탄생한 오리사는 오버워치 최연소 나이 1년도 아닌 한 달이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때때론 데이터의 부족함으로 사고도 치지만 에피는 언제나 이런 점을 보완해 가면서 오리사는 점점 더 완벽한 수호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리사라는 이름의 어원은 OR15에서 신형버전을 뜻하는 A나 뒤에 그냥 A를 붙여 OR15A 오리사 라고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오리사의 모체인 5R14가 공식적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토속신앙의 조상신인 오리사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볼수 있죠. 아무튼 이런 오리사의 스토리를 살펴보다가 우리는 약간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의 박물관에도 있었고 영웅으로 인식되고 비춰졌던 둔피스트가 오리사의 스토리 영상에도 나와있듯이 뜬금없이 눈반이의 호위로봇들을 박살내었죠. 지금까지 오버워치의 영웅 중 하나라고 생각되었던 둠피스트가 어쩌다가 눈바니의 공항을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둠피스트의 모습들은 추측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모습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둠피스트라는 이름은 어느 한 인물에게 존속되는 이름이 아니라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계승하고 장착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되는 일명 호칭 같은 이름이죠 눈바니에 보면 알수 있다시피 아직 3대 둠피스트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거나 화물에 박제되어 후대 계승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가 되었든 간에 둠피스트의 권틀렛을 장착만 하면 그 장착한 사람이 둠피스트가 된다는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악한 1당 바로 탈론에서 둠피스트의 건틀렛의 탈취에 성공하여 3대 둠피스트를 계승하여 RO15 로봇들을 전부 박살낸 뒤에 공항으로 도망쳤다고 볼수 있죠 만약 탈론이 탈취한 게 아니라 해도 현재 둠피스트는 일명 악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일단 눈바니의 선량한 옴닉들을 공격한 건 사실이고 우리사의 개발자 노트에서도 제프 카플란이 둠피스트를 언급할 때 빌런 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버워치의 영웅으로 불리던 정의로운 둠피스트가 눈바니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던 로봇들을 다 박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둠피스트는 오버워치의 박물관에도 기록되고 있는 오버워치의 영웅 중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둠피스트의 건틀렛만 전시되어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둠피스트는 계승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계승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번 눈바니 사태를 보아하니 누군가가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계승했다고 볼수 있죠. 과연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탈취한 이들은 누굴까요? 전대 둠피스트의 건틀렛의 사용자? 아니면 탈론의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탈취하여 누군가에게 계승시킨 걸까요? 아니라면 여기 오버워즈의 초창기 컨셉아트에 등장하였던 이 영웅! 이 영웅의 팔은 현재 둠피스트와 비슷한 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창기 컨셉의 영웅들은 지금 사라진 영웅들도 있고 모습이 약간씩 변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버워치 시네마틱에도 이 영웅은 그대로 등장하였죠 어쩌면 이 영웅이 둠피스트인 걸까요? 아니면 실루엣과 비슷하게 생긴 이 영웅? 빌런인지 정의의 영웅인지 알수 없는 베일에 쌓인 둠피스트 어서 빨리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둠피스트가 어서 나오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